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메곡간입니다 현장에서 들어보니 어때요? 와이오. 똑같아요? 와이오. 똑같아요? 달라요 손을 오내왔어보내왔어 오늘 누가 만들었나? 안드 때문에 내가 갖고 시간 음. 준비했어 맛있게 드셔야지 그래. 그래. 아, 그럼 물만 갖고 가져와 나중에 옛날 그런 음. 민들레. 음, 네. 민들레. 네. 저, 들어봐, 뭐, 들어봐, 들어봐. 아 여기 여기 영상에 뭐이게얘 뭐? 얘 물레인. 어, 또? 뭐? 예. 삼패. 예. 어, 삼육국화. 우와. 예. 전어. 예. 우와. 또뭘 줘? 뭐 민들레 찾아봐. 민들레 아까 아까. 어네. 입에 들어갔잖아 민들레는. 아니야 여기 여기는데 여기네. 있 예. 민들레다. 하얀 민들레 를 키워야지. 개방송. 그 하얀 민들레야. 아, 그래? 네. 왜 아니, 때려. 여기 진짜. 개빵풍 찾아봐, 개빵풍, 형. <웃음> 개빵풍 내가 알아. 저희 가서 써주먹자. 아 자꾸 들었다 놨다 하지 마, 짜고워져. <웃음> <물러 있고. 웃음> 어우, 뭐, 절여지겄네 네. 그 절여진다, <웃음> 절여져. <웃음> 개빵풍 여기 없어. 없어? 여긴 없어. 개빵풍 네. 아, 내가 있기 때문에 알아. 없어다따지 <웃음> <웃음> 아니, 누나도 <웃음> 자꾸 잡지 마. <웃음> 이거, 뭐 어디 뭐 김치 자. 담글 거야? 자. 예, 예, 다가고 예, 예, 예, 예, 예, 얘 아니에요? 보려고얘삼뿌리야 삼립이야 어. 걔는 뭔데? 예, 얘는 뭐예요? 야 예. <웃음> 금방 내가 찾으라 그랬잖아 예, 형, 얘는 겟빵꽁이야? 겟빵꽁 <웃음> 맛있어 허당 이네 허당 어? 아니 아 집에 있어 안담음에허당이형 내꺼 요만해 허당깨구락지 너 <웃음> 하나 올라왔어 아니 보면 딱 나와야지 <웃음> 어얘다네응다 나왔어 얘는 뭐야 얘는? 민들래 아이 참 쓴박이야 아니, 힘들다, 쓴박이 4대풀 네, 네. 쓴박이. 쓴박이. 쓴박. 쓴박이라니까 아, 얘또 있네 얘는 얘는 뭐야 얘는 먹어봐 얘는 영화자고 봐 우와 그냥 봐 영화자 우 아니 와.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 제가 아니 계속 물, 물가에 사는 <웃음> 거는 <웃음> 물가에 사는 건다 <웃음> 알아맞추네 아. 영화자 깨그하지 맞네 네. 네. 음. 내가 한달 안에 줬잖아 네, 영화자 그렇지만, 물가에 사는 건다 네. 알아맞추네 전우하고 공지가 응. 느끼나 봐 누가 거기에 거처리 못하더라고 여기 심었나봐 제비꽃이 참 많네 현장학습 다섯 번 하면 우리 효공주 예, 앞으로 예. 방가지 똥안 찾는다 <웃음> 네가 제대로 된 영화자야 <웃음> <웃음> 예 예. 아니 예예 가격이요 숙이 누님 예, 예 어. 네, 알아요 나는 네. 거? 네? 아니 강원도에서 어. 방가지 똥 먹어요? 개망초 영화자네? 드셔요? 어, 영화자네? 영게 처음 먹는 게 네. 영화자네. 얘가 제대로 된 영화? 영화자, 영화자네. 영화자네. 봐봐. 아니, 아, 아니 다안 먹어, 안 먹어. 이, 이거 드시면, 안 먹어. 이거, 드시면 이거 드시면 다른 거안 드신다니까. 어, 이거 왜 이렇게 하얀진 나왔어. <웃음> 자연산이잖아. 여기서 먹는 거 완전 맛이 달라. 하얀진 나왔어. 해양진. 해양진. <웃음> 아니 요리 떠 있는 건내거 아니야. 하얀진 나왔어. <웃음> 깨구리 <웃음> 형이 먹던 <웃음> 거. 아니 이거 너무 맛있다. 나왔다. 진 나왔어 진. 너무 맛있다. 진 나왔어 진. 진 나왔어. 오진 나왔어. 신기하다. 먹어봤어? 단나물이 많네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왜 이렇게 아, 달아? 느껴지는데, 이건. 네. 미세랑이 느껴지네 아우 진 맛있구나 영화자가 풀맛만 난다는 사람 딱세 사람이 있었어 응 아. 음. 음, 깨굣, 깨굣, 네, 어, 이거 너무 맛있다 나중에 뒷끝이 달다 전문화 개구리 형꺼야 뒷끝이 달아 이거 너무 <놀람> 맛있다 우리 딱 뜯어먹어 여봐줘. 형회장님. 타아 이거 왜 이렇게 달어? 이거 먹어 봐. 친고 타고 달아. 진짜 보 되게 데 진짜, 아니, 그, 진짜 그, 맛있다 금, 이거. 그만 뜬게다 어디 갔어? <웃음> 다 먹었어. 먹었어. 거 이거, <다 웃음> <다 먹고 웃음> 이거 <다> 또굴해져요 <웃음> 확실히 음. 자연산 자연산이 난뭐 음. 무슨 달아이잖아 알려 줬잖아. 저기 가리산. 너무 맛있어. 서 뜯어 드셔. 고호 스틱. 어, 너무 맛있다! 예. 얘가 내가 먹어봤더니 미국 소부쟁이는뭐 맛이 없어. 비린, 비린내도 나고. 미국 소부쟁이 미국 소프장에. 미 밥주가리? 아니야, 밥주가리. 예, 뭐예요? 예, 예, 밥주가리. 뭐, 워낙? 나도 몰라. 왜, 왜, 이건 뭐지? 아, 이거 나왔었던 건데, 이거? 동정이 던 거야, 지금 네. 생각이 안 나. 뭘까? 아직도 이게 생각이 안 나. 아, 줄게 없네, 다 주고 놨더니 뭐지? 물레나물인가?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네. 같은 과예요. 물레나물과, 네, 물레나물과. 돌아가라 돌아가라. 지금 아 그래. 아아 뭔가 찍었는데. 중층이 저기네. 축 아. 숙제 그러면.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 얘는 뭘까 얘? 고혈압 이쓰신 분. 아, 까마사지. 자 이거 뭘까? 아 누구? 가막사리라 그러지 않나 진득찰이야 진득찰 이건. 자 이게 희렴인데 얘하고 아 누리장나무하고 같은 양을 섞어서 물 끓여 먹으면 혈압을 뚝 낮춰준다. 나 혈압 없어. 혜영이 가져가야겠다. 히렴요 히렴. 시련. 약명이 히렴. 히렴, 씨가? 시가시렴 전초를 그러니까 전초를. 어, 진범 있다, 진범. <웃음> 어, 어, 끈적이야, 진범 진짜. 있다. 실염. 네. 이싫 아. 국화과 한해살이풀인데. 약신 나물처럼 막러붙는다 아, 네. 네. 이거를. 네. 진득찰. 네. 진득찰. 네. 우리나라에 세 종류가 있어요. 진득찰, 털진득찰, 제주진득찰이 아, 있는데. 진득, 이거를 전초를 나물처럼. 말려놨다가 먹어도 되고 아, 누리장나무하고 끓여서 드시면 다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음지? 진득찰. 아, 진득찰. 네. 우리 엄마가 따져 드리기를 봐갖고는 전부 다 저거라 그러지. 도깨비 바늘이라는가. 네, 도깨비 바늘인 줄 알았네. 비슷하게 생겼죠. 진득찰. 아니, 씨앗이 다르죠. 아, 아, 어찐득 어떠시? 끈적끈적해. 끈적인데? 네.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뜯어서 살짝 맛봐 봐요. 무슨 맛이 나? 아우, 짰나? 뭐 이건 저기야. 냉이. 응? 냉이 같은데? 얘는 응, 냉이 향비슷한데 어, 냉이야. 그냥 진짜. 냉이야, 냉님. 냉이. 이거 맛있는 봄철에 미나리 냉이. 미나리 냉이. 아, 이게 미나리 냉이야? 음. 이빨다 싹? 나 네. 봄에 이거 엄청 먹었는데. 네, 맛있어. 이거 그리고 냉이. 요런 근데 이거 데치면, 데치면 나물일 정도로 많아. 그냥 생으로 먹을래. 생으로 겉절이 음. 해서. 생으로 나도 음. 생으로 먹어. 생으로 와 데친 매워. 어, 지금도 남았네 얘는. 와신원하다 봐. 영화잖아영화 열었던 이. 오 여기 이스 빨리 빨리. 뭐씨 많은데 뭐. 신기 아, 영 이거 지금 껏 이거 잘러가도 어 돼. 잘라나가? 어, 응. 여기. 어, 여기다. 번식 시켜. 영화자 있어. 시도 꼬. 아다라가아 있네. 야야. 네. 아, 아, 나도 있어. 라아에 달아 달아. 아니 꽃이 아직도 아, 아, 아, 그러니까 아에 나도 있다고. 뱀무. 자, 여기 그럼 얘는 어, 이파리가왜 이래? 얘얘집신나 s Shebang, s h e b a n 하지 말고. 시가, 시가, 그래. 얘는 n g shebang, shebang, s h e b a 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거 이거 <목소리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순을 나물로 많이 먹거든 이게 무슨 사이 <목소리가> 아니 아니면 십쌀이 광대사리광대사이광대사이는 쌀이 과가 아니야 쌀이 그 콩과가 아니야 얘는 대극과요 <목소리가> 대극과 <목소리가>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좋아 얘를 맛있어 얘는... 먹어도 돼 잎하고 섞어서 먹어. 네, 그래서 나물로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으면 안 돼. 대급과요 대급과. 뭐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건 있지. 담배풀. 아 여기 있다.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이거 형님이 지금 여기 저거 하는 중이야. 번식시키는 중이거든요. 는쟁이 연애 연애. 논쟁이 냉이를 이런 이런. 늘쟁이네 이 맛이다. 공간이 있으면 어, 어디야, 어디야, 갖다가 배우고 심으면 배우고 돼요. 모모모. 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데는 안 돼. 예다 네. 예. 예. 상가. 맛을 봐. 아우 매워. 아 이거 그 비산이 름이 뭐야 그거. 고추냉이. 무무 무. 뭐, 뭐, 뭐, 뭐. 고추냉이 맛이 무. 고추냉이. 아까 뭐, 뭐. 올로다 미나리냉 이거는 물김치에 넣으면 순무처럼 아, 아 순무. 보라색이 저런. 그리고 아 매워. 물김치 다 건져 먹고. 얘가 들어간 물김치하고 안 들어간 물김치하고 맛이 차이가 굉장히 그리고 다, 진짜 다, 다 건져내고 나서 거기다가 소면을 어, 삶아갖고 딱 먹으면 여름에 매콤해. 응. 아니, 된장은 맨날 이런 길로만 다녀. <웃음> 이런 된장. 이런 된장. 어. 아주 유명한 건데. 예 네. 맞아 무슨 참나무래 이제 나비. 아니 나비나물이네 나비나물이라고 나비나물은 형이 밟고 있어 지금 아니야 나비나물 나무 나물. 나무는 이게 나비나물이 아 이거 나비나물이네 이거 이거 진삼이라는 거 그거 같은 데 아, 참치 아니야 참치 예예제 네, 네. 뭘까요? 뜯은 날 참친데 이거 뭐뭐 뭐, 뭐. 여기 마마 아주 중요 아니 그거 말고 조카 조카 수업에 집중해 한 푼만 이거 나비나물이 거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모르겠네 찐물기 형가지 좀. 이거요? 다 묻었어 조금 전에 본거 아닌가? 아, 가만히 있어봐 자꾸 떼내지 마 거시가 뭐야? 이거 뭐지? 활량나무 이거 뭐지? 안경 활량? 네, 담배풀 이거를 활량 예전에 어른들이 뿌리를 캐서 밥풀에다가 비벼서 신문지에 올려 놓으면 뭐가지? 아, 뭐가... 파리풀. 오케이. 안지. 이게 그렇게 생겼어? 아, 이게 파리풀, 파리풀 얘기하는 게 담배풀 얘기했어. 이거 여기 <웃음> 여기 없으면 올라올 때 영화 잔주 알고 다 이거 뜯어 갖고 지. 아니. 음... 파리풀 얘기했는데 담배풀이야. 근데 밑에를 보니까 겨, 밑에 <웃음> 아래를 봐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담배 풀려고 했잖아. 아를 봐야 돼. 파리풀. 파리풀인데 담배 풀려고 잘못 얘기했어. <웃음> 아래를 봐야 돼. 아 이게 파리풀. 응, 많은 많은 분들이 영화자냐고 물어봐요. 네, 어려워. 많이 닮았네, 진짜. 사비나무였다. 사비나무. 네, 네. 마주 나기잖아. 영화자는 어근 나기. 음, 이렇게. 광주 산에도 이거 났더라고. 나는 장난하는 출장, 출장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어, 저거, 왜? 저거, 저거. 잘못 아요 누룩뱀, 누룩뱀. 누룩뱀이 뭔데요? 누룩뱀 아, 얘는 용기 없어 아니야 얘는 하나무 삼각형이 돼 아니 하지마 아니, 하지마요. 야 아니 야얘 야, 아직도 안 들어갔어 어, 왜? 아 이거 들어가 저나 양지 바르잖아. 어? 아니 누룩뱀이잖아. 아니, 지금은 형 줘봐 형. 형, 형 스틱 좀 줘봐 형님 형님 스틱 좀 줘봐. 아니 아니만 중이면 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해. 해. 해. 아니 누룩뱀, 해. 누룩 누룩 누룩아니 누룩뱀만 아니. 왜? 이거 뭐 어떻게 아니, 하려고? 개구리는 무서워하면서 뱀은 왜안 무서워하는데 <웃음> 나는 나는 우리 효국이 네. 웃겨 어, 드리려고 그랬구 <웃음>